전시회그 주제를 드림스 컴투루로 잡았어요 음, 왜냐하면 어, 어, 신부님들의 가장 큰 로망은 어, 드레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어, 신부님들의 꿈을 실현시켜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드림스 컴투루로 잡았어요 어, 저의 드레스가 어, 그냥 상품 일반적인 상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하나의 작품 예술성 있는 가치를 가지고 가고 싶어서 전시회를 좀 예술품을 보듯이 전시회를 구경 왔으면 좋겠는 마음에 전시회를 이렇게 꾸며봤어요. 같이 할수 있는 활동들이 좀 있어요. 어, 신부님들이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꼭 신부님들만 참여할 수 있는 전시회가 아니거든요. 어린이도 참여할 수 있고 어른도 참여할 수 있고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신랑 신부님들 다 참관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참관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어, 직접 디자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 중인 드레스 한 벌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완성하는 활동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는 이 드레스는 어, 실크로 만들어진 드레스인데요. 가장 심플하고 기본적인 디자인의 바탕을 보고요. 어, 조금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어, 드레스의 포인트를 스와로브스키 비딩으로 조금 심플하면서 화려하게 장식을 같이 가져가봤어요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작품이 이 드레스예요. 어,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긴 소매의 드레스가 지금 디자인이 많아요. 왜냐면 기본적인 심플함 위에 극강의 화려함을 같이 입혔기 때문에 드레스를 굉장히 화려하게 디자인을 하지 않았어요. 드레스는 비싸고 너무 멀리 있는 거 그리고 신부님들만 입을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도 일반인들이 디자인적인 감각도 익히고 그리고 조금 더더 더 아이린에 대해 친근감 있는 그런 인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